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01회 월요일 방송 로또 용지 분석입니다. 이번 주 유튜브 방송은 토요일 날 복귀 자료를 올려드렸고요. 어, 어제, 일요일 밤에는 대분류하고 특이 패턴을 올려드렸습니다. 어, 오늘은 로또 용지 분석입니다. 어,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로또 용지 분석 첫 번째입니다. 어, 첫 번째는 7 좌측 대각선입니다. 어, 7, 13, 19, 25, 31, 37, 43 인데요. 어, 여기가 출할 수 있는 근거는 어, 이렇습니다. 어, 여기 25, 31, 37, 43. 이네수가 어, 현재 구연멸 중인데요. 이래서부터 어, 어, 현재까지 8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현율이거든요 그래서 25, 31, 37, 43. 또네 수를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7, 13, 19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 세로 라인인데요. 어 이것도 여기가 출할 수 있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어5 세로 라인에서 19를 제외하고 보면 여기가 현재 8연멸 중인데요. 어 1에서부터 현재까지 7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신기록이죠. 어 그래서 5 세로 라인을 필출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그렇습니다. 자료상으로요.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3구간인데요. 여기도 이 3구간이 출할 수 있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29, 30, 31, 36, 37, 38 여섯 수가 현재 우연멸 중인데요.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유견멸이 딱한번 있었어요. 아직 타이 기록은 아니죠. 유견멸도 한번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출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안 보이시면, 이 3구간에서 안 보이시면 43, 44, 45까지 집어넣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29, 30, 31, 36, 37, 38, 43, 44, 45 아, 여기가 현재 2연멸 아, 중이죠. 여기가 2연멸 중이기 때문에 여기도 철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 만약에 3구간에서 안 보이면 43, 44, 45에서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은 루트용지 분석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어, 역시 아욱한 분석인데요. 이 별랑카페의 자료상 필출로 보여지는 구간들입니다. 여기 4구간이고요. 하나는 26, 27, 28, 33, 34, 34, 35, 40, 41, 42. 여기가 필출로 보이고요. 자료상으로 그렇습니다. 이별랑카페 자료상으로. 또 하나는 여기입니다. 24, 25, 26. 31, 32, 32, 33, 38, 39, 어, 40 아, 여기가 또 필출로 보여지고요. 어, 또한 구간은 어, 여기 1구간입니다. 1, 2, 3, 8, 9, 10, 15, 16, 17 이렇게 아홉한 어, 분석에서 필출로 보여지는 데가 이렇게 세 군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각각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여긴 불주변수죠. 매주 지금 올려드리고 있죠. 아, 불주변수가 출연빈도가 아, 높죠. 그래서 이번 주도 역시 올려드립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불주변수는 항상 픽출라는건 아니죠. 이것도 전면 가끔 있습니다. 자, 여기는 불주변수가 이렇습니다. 이건 뭐 대부분 다 아시는 거죠. 여기 불주변수요. 아, 이렇게, 불주변수는 이렇게 가지런해서 어, 이렇게 당번 찾기가 좀 편하죠. 그래서 어, 여기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오늘은 로또 용기 분석은 여기까지는 마치고요. 어, 즐거운 서울 명절 휴가 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